저기요 저기 선생님 뭐하세요? 지금 딱 걸린 표정인데? 뭐야 뭐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마냥 이 뭐야? 이거 뭐 있었는데 그래 아 이거 위험할 뻔했네 빈 초콜릿 꽉이 초..초..초코우유 초코, 꽉이 있네 응? 아주 그냥 재밌었나봐? 근데 표정이 귀여우니까 오케이 근데 초콜릿은 위험해요 다 먹은 거여서 다행이지만 쟤링 오케이 가자 다 뒤졌으면 가자고 아, 음, 어떻게 뒤가 그렇게 쪼고서있어 가자 가자고 그래, 그래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얘, 얘가 보면은 부엌 안에서는 걸음이 느려져. 이 봐. 막그 있잖아. 어디 애기들, 애기들 뭐라 해야 되지? 물웅덩이 이런 데 가면은 하염없이 걸음이 느려지는 것마냥 아주 백지롱이 딱 그래? 부엌에 있으면 아주아주 아주 걸음이 느려져. 왜 거기 앉아 있어? 거기 아무 볼일 없어. 빨라 뭐 와. 빨라와 빨라와 빨라와 아무것도 없어 빨라와 <웃음> 온다 먹을 준다, 주는 건 아니다 자아뭐 줄게 자 고구마 먹어라 왜 사람 놀리냐 이거야? 아왜걔 놀리냐? 자고아 고구마 별로야? 꿀이다 꿀, 꿀, 꿀. 오이가 없어 오이가 없어 오이가 없을 수도 있지. 깔깔깔깔.